박퀴가더 더운가? a 늘 보다? 아니 바람 때문에 추울텐데요. 오늘 예배하면서 뛰면서 예배 o d 게 Haniboda, Haniboda, h a n 돼. 젊 o d 들처 a 추워지면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웃음> 자, 오늘은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2 1절 마태복음 12장 22절. 끝이 <웃음> 나올 때 원래 따뜻하는데. <웃음> 바람이 좀 쎄니까. 이렇게, 이렇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 귀신들여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복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위세 사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세인 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 왕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이니라 하거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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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치는 잔이라 아, 아멘. 아. 어. 아, 저기에서 에? 이 구절에서 계신 것이 귀신아 그러 귀신아 그러죠. 여기. <웃음> 어떤 번역들 <번일까>? 악마. 사탄 <웃음> 이렇게 나오죠. 일본말 어떻게 나와요? 귀신? 귀신? 귀신은 나와요. 일본만 명고리에난 뜻만 김시 아고마 아고마 아는 기적 일본 사람들이 에? 악마 생각할 때 오니 오박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죠 그걸 전래가 전린가야 거야, 거야. 성경에도 우리 그 뭐야 천사 같은 거 나오잖아요 천사. 희랍에서 앙갈로, 앙갈로에서 안 앙갈로. 여러분 다 앙갈로 해봐요, 앙갈로. 앙갈로는 안갈로. 뭐냐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앙갈로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말개 없습 천주교가 특별히 천주교 어, 어, 중세기 예수를 통하면서 천주교가그 그림들에서 사람과 이 이, 이, 이, 하얀 날개, 뭐, 뭐, 이게 악마는 뭐, 까만, 뭐, 박쥐, 알기,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천주교가 그것을 인기화시켜줘. 성경에 앙겔로스, 어, 뭐야, 천사들이 나타날 때, 없어, 날개 없어. 인간처럼 생겼어, 인간. 아, 신기하죠? 네, 그러면서, 성경에 영계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천사 세계 여러 종들이 있어요, 종. 여러 영인들 아닌지, 여기가 사람 아니에요. 여러 영적 존재물들, 종들이 종. 그러니까, 어, 이제 그, 에스켈이나 아니면 요한기시록이나 아니면 어, 성경에 나오는 데니 n 서이 u r d a n 기에 나오는 천사들 보 o u 천사 h 제일 낮아요. 천사. 천사는 제일 낮아 h 이제 하나님 보 the book in the m 라 d d l e c h 한번 해봐요. 세라핌. 세라핌. 세라핌. 그 다음에 r e a c 로 a i 로 i 그 다음에 오나핌, <웃음> 이거 신기하죠? 새로핌는 뭐냐면 하나님 어, 뭐야, 보좌 옆에 <웃음> 날라다니 날라다니. 걔네들이 날개 여섯 개, 네? 날개 여섯 개 있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려, 두 날개는 발을 가려. 왜? 하나님의 빛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 피신을 으시니까그 세라핌 어어어 영계 존재물이 영인들아닌저 이게 영계의 존재물이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 그 세라핌은 날개 6 여섯 개두 개는 날아다니고 두 개는 얼굴과 이두 개는 팔. 발은 더러우니까 발 발는 더러워니까 발을 가리고 얼굴이 얼굴 빛이 하나님의 빛이 너무 세니까어 이거는 체라빔.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받도록 어, 드리는 체력빔도 체력빔 한번 해봐. 체체빔체빔아 한국말로 체력빔. 체력빔. 체력빔. 체빔 그러면서. 그아 여러분 아시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성막이죠 성막과과 뭐야 과, 어, 뭐라고요 성궤성궤성에 법궤 법괴. 법궤는 성궤 안에 있잖아요 어, 성막 안에 성궤 성궤 위에 뭐가 있어요 천사라고 보이잖아요 천사 두마 천사 아니야. 그거는 체류빔이에요. 체류빔. 체럽. 어, 체류빔은 어떻게 성경이 그리냐면은 어쩔 때 동물 모습 모습이 있어, 동물, 센 동물. 예를면 사자 동물 아니면 뭐 무슨 아, 아, 아, 이거, 큰 무슨 아니야. 불 불, 방소.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 나에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좌, 그러니까 성괴 위에 체르뱀두 마리 있잖요체르뱀두 마리 여기 날개 여기 있죠. 그 날개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앉으시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보좌를 상징을 못안 했어요. 무슨 네. 말이죠 그래서 Holy Holy 뭐죠 Holy Holy. No Holy of Holies. 그 타버나카 아니 성막, 성궤 지성소. 지성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니까 그체력뱀 날개 위에 보좌에 나타나시죠. 오도 아시죠? 이런 천사 세계는 재미있대요. 하나님의 종들, 영계 영계 영적 존재물 총 총들죠. 총 총들의 어 뭐야 그런 영적 존재물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자 들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좌자 옆에 지키거나 경호 경호 시큐리티 어? 경호 <웃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에덴 동산 아들 형화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 불검 천사장이 든다고 하네요 근데 성경에서 체륩은 체륩은 그그그그 반 동물, 반 날개, 뭐, 뭐, 뭐, 독수리 날개. 반 인간, 뭐, 얼굴, 어쨌든 얼굴도 사람 같아. 어쩔 때채로봄는 나타나면 얼굴은 한, 한, 얼굴은 사람 같고, 오른쪽에 사자 얼굴, 왼쪽에 황소 얼굴, 뒤에 독수리 얼굴, 날개. 이게 무섭게 생긴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어, 뭐야, 시민들이 천사를 만약에 만나, 만나게 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천사는 사람처럼 생겼지만 어쩔 때 예를 들면 세라핌, 체럽음 이런 더더 힘이 센 그런 그 영계 존재물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나핌도 있어요. 오나핌 해봐요. 오나핌. 오나핌. 오니핌 아니야요 오니 아니에요? 야 오나핌. 언어별만은 바퀴. 바퀴가 한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고 또 안에 바퀴. 그러니까 에스큘서에서게시에 나오는 거예 그러면서 그 바퀴에 큰 바퀴 안에 또 이런 바퀴가 있고 그러면서 이 바퀴들이 막 돌려요. 그러면서 이 바퀴 위에 눈이, 눈이 있어요. 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UFO처럼 생겼어 <웃음> <웃음> 무슨 UFO처럼 <유어포처럼> 생긴 <생기는> 거예요 <웃음> 그에지케어 개시에 인간들의 문제는 인간들의 문제는 영계에 대해서 이런 존재물이든 뭐 천사들든 생각하게 되면 은 자기들이 이것을 보이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웃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물론, 어, 천사처럼, 뭐, 세라핌처럼 날아다니고, 뭐, 못하지만, 인간은 제일 높아야 돼. 모든 영계 존재물들과 영계 세계물에 인간이 높아야 돼. 엄죠 그니까, 인간은, 인간은, 예, 이 모든 천사들도 심판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이 천년 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내용들 또그 내용들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런 놈들을 주관하고 그런 놈들을 심판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워를 보면서 누가 더 센지 따라서 그 가치를 높이 치거나 낮게 치거나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랑 관계 있는 존재물 하나님의 아들 딸의 존재의 물 아들 딸들이 제일 세지 않아도 아들 딸들이 뭐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높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웃음>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파워에, 파워에 집착하고 파워와 통하면서 에? 어, 가치를 정해지는 하나님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은 수수작용할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분으로서 내 네, 제일 높이 치는 거예요 사람 뭔 건지 아시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천선, 와, 만약에 여기 산, 산 위에서 확, 세라핌이 왔으면, 여섯 개 날개, 여섯 개 날개 달고 있는 무서운 무슨 동물이 훅, 하고 거기서, 그 뒤에 불이 나. 거기가, <웃음> 이, 이, 이, 이, 뭐야, 이 날개 중에 불이 난대, 불. 그런, 분, 아, 아, 아, 아, 아, 이런 야 자기가 사람이 날아다니서 또 얘놈이 날아 날아다니더니 온갖 비 무슨 U F O처럼 어야 바퀴처럼 이렇게 하고 그 중간에 눈이 확 <놀람> 달려 그 바퀴들의 눈들이 <놀람> <놀람> 하 이렇게 <웃음> <웃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거, 허허 <허허허허허허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면 그 천사들이 화가 나는 거야. 천사들이, 왜왜 그놈들이 작은 인간들이 그렇게 약한데 왜? 하나님께서 예러를 선택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센데 우리가 날개 여섯 개로 이고 불도 밀릴 것만 하고, 하고, 하고, 하고. <웃음> 화가 나는 거예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제일 높이 임명하신 것이 능력과 파워랑 상관이 없어요. 능력, 능력과 파워랑 상관없어 이상한 그, 그거? 네? 네. 그거는 몰라 상관이 몰라 몰랑 상관이 이 존재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죠 그러니까 이영국는 이 영국 보게되면 영국, 영국 정부에도 정치 부분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 이제 시민들이 투표로 뽑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하우스 오브 로드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핏줄로 빛줄로 내려온 사람들 그 네? 그러니까 핏줄로 내려오는 사람들 임명받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안 선택했어, 그렇죠? 시민들이 선택 안 해, 못 해. 그거는 핏줄랑 연결돼 있어, 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들도 그거 알아요? 네? 왜? 그 나라랑 정체성이 시민들이 뽑는 대로 날아다니는 거 아니다. 이 나라,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이 시작했던 이유는 무슨 그런, 어, 어 이런저런 역사와, 뭐, 그 엘리베이 왕가의 가정과 등등 있죠. 그 영국의 아이덴티티와 정체성과 역사를 시민들의 투표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핏줄로 그것을 유지하는 거야. 왜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 투표로 시키면 특별히 여자들이 투표 시하게 되면은 여자들이 두 배로 남자 여, 결혼 안 하는 여자, 두 배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기기를 목표. 왜 여자는 사회주의 쪽으로 왜 코스타와 크레 심리학 제 유명한 심리학 시험 실험 2만 8천 명 세계 50개 문화 문명권들 연구를 했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두 가지에 더 높대 뭘더 높아? How do you say agree with n e s p e a 해를키키지않키가 여자는 어 쉽게 동의하고 다른 사람키하고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그놈야장 어 긴장과 감정 스트레스 <웃음> 이거는 여자들이 1, 1만 8천 명 세계 50개 문화, 문화들 문화다 백인, 흑인, 인도 다 연구했어요 여자는 다 똑같아요 남자도 남자는 뭐뭐더 높으냐면 은 지식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그 부분에 더높대 여자는 Agreeable n e s s i n Ah, 어, h oh, oh, oh, oh, oh, oh, oh, oh, o 고 oh, oh, o o o 그러니까, 긴장, 어? 그러니까 여자는 긴장하니까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그래.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정부에 들어가면 정부 사용하고 어, 힘을 막 컨트롤하려고. 어, 그 사람 총이 있으면 안 돼. 총을 뺏어. 여자는 더 심하고 배 그러니까 훈련 반대하 아는 여자들이 문제야. 여자는 결혼한 다음에 여자는 더 보수 찍어요. 그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점점 남자처럼 어, 투표 찍어 결혼하면 결혼 안 하는 여자들이 두배더사회주의지 극단 자파야 왜? 사회주는 뭐야? 미미미미미 나나나나나. 나, 나, 나. 여자는 뭐라고뭐라고뭐라고 뭐랄? 뭐랄까, 뭐랄까, 뭐랄까, 뭐랄까, 뭐증까 뭐랄까, 뭐랄까, 뭐랄까, 뭐랄까, 뭐랄 친화성 까 뭐랄까, 뭐랄까, 뭐라고뭐라까뭐랄뭐라고뭐라까 뭐랄까, 뭐랄까, 뭐랄까, 뭐랄까, 뭐랄까, 뭐랄까, 증랄까 뭐랄까, 뭐랄까, 영어말로, neuroticism, 더 높고, 여전는 agreeableness. 그래, 그요 통일화? 친화성, 친화성. 네. 근데 그것이, 예, 그거는 맞잖아요. 여자는 사냥꾼들 아니니까. 여자는 어? 마을을 지키고, 아기를 지켜야 되잖아. 요 남자들이 나가서 사냥해야 되니까. 전쟁 싸워야 되니까. 여자는 집에 있고, 그 마을에 있고, 다른 여자들하고 너무 싸우면은 자기들 자기가 뭐야 하리세 isolation 거지 고립 당하니까 고립 당하 되면은 그 마을에 있는 돈과 자산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고립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화, 뭐야 화합 아니지 친화성 친화성이 더 높게 하고 매일매일 이 다른 여자들 얼굴 보고 활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비성추한 여자들이 어? 그 다른 여자들과 항상 싸우면그 여자들이 그 여자는 고립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립되면에 어떻게 돼? 자산도 없어지고 또 어떻게 돼? 그 마을에 있는 그 마을도 그 사람도 완전 고립을 쫓게 될수있죠 그럼 그 여자 어떻게 살아나?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친화성을 발전 더 많이 되고 또 그만 아니라 뭐야? 긴장, 아, 뭐라고? 광합, 광합, 전경감명문 신경, 신경증력다. 생각봐, 우리 그비타문 머리 말리고 베이비 잖아 여기 베이비. 베이비. 예? 얘 이름 뭐라고? 뭐냐? 뭐라? 승아 승아. 여기 베이비 baby 있잖아. 베이비가 뽀뽀 오줌 많이 싸잖아요. 뽀뽀 예? 오줌 싸고 베이비가 더러워지면서 잘 청소하지 않고 잘 치우지 않으면 아기가 박테리아 생기고 예? 병도 생기고 피부병도 생기고 또 뭐야? 악한 경우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자 마을에 있는 여자들이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높이 써야 돼. 그죠? 애기들이안 죽게. 네? 남자들이 사냥 아니면 전쟁 싸우러 나고 여자들이 애기들 살려야 되잖아. 그좀 아야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작은 것들에서 어, 얘는 이상하게 행동하는 어, 얘는오 어, 여는 좀 있어 소리가 이상한 여 어, 여좀 걱정하고 걱정과 긴장 그 내용이 사실 아이를 살리는 어렸습니다 엄마가 그런 긴장 항상 있으니까 애기를 계속 확인해 애기를 계속 돌봐 어, 애기, 어, 저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피부가 괜찮은지 어, 색깔이 좀 이상하지? 여기는 거야 그요죠 오히려 그거 참 중요해요. 애기가 작을 때. 문제는 애기가 클때 엄마가 계속 그러면 애기를 미쳐버그 <웃음> <말하는지. 웃음> 근데, 그니까 러 여자들이 그런 면에서, 어, 뭐야. 뭐라고요 신경? 신경이 날카로운? 신경이 더 심하고, 맞아?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고, 두 번째 여자는 친화성이 높습니다. 친화성이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왜왜 어, 그렇게 되냐? 그러면 남자는 이쁜 여자 좋아하지만 여자는 돈 많이 있는 남자 좋아. <웃음> 왜왜 왜? 이쁜 여자만 좋아해 여자들 그러지? 어, 왜 너희들이 돈 많은 남 좋아해? 뭐야 아니 샬로샬로 그거 보내봤냐? 여자들이 왜 여자들이 왜돈 좋아해? <웃음> 돈은 뭐예요? 자산 이런 연결되고 자산이 있으면은 더 아기가 더 안전한 곳에 살수 있고, 아기의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예? 뭐냐면 일단 집이 있으면은 짐승 뭐 공사자 뭐들어보건 못하잖아요. 예? 그죠? 그니까 여자는 돈 자산들 좋아하지 자기도 몰래 왜 그렇게 좋아하나 그것을 얘기 때문에 좋아해요 <웃음> 남자는 왜 이쁜 여자를 좋아해 이쁜 여자는 어? 병 있는 확률이 더 낮잖아 다른 여자가 뭐 얼굴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은 이거 분명 병 있는 사람 이아 그러면은 자기가 유전자의 아기가 뭐야, 핸디캡, 뭐야, 병 있는 아이가 확률이 높아지죠. 그죠? 그니까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돈 좋아해. 돈. 돈 있는 남자. <웃음> 자기들이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얘기 안 하지만 사실이지. <웃음> 어, 아니 우리는 기도 좋아해 기도 정성 기도 정성 좋아해 돈 좋아하잖아 <웃음> 그냥 그것을 모르면 은 여자는 자기로 몰래 어? 돈만 집착할 수. 있어. 아, 내가 돈 좋은 이유는 아, 우리 우리 왕비도 그 비디오 만들자 유명한 그 라이언 퀸즈 그 비디오 나 여자는 돈 좋아해. <웃음> 그 비디오 만들자 대히트잖아요. <웃음> 수십만 명이 봤잖아요. <웃음> 여자는 자기가 어난돈안 좋아해. 나 난, 난 쇼핑도 안 좋아. 난 그냥 기도와 어분득해만 하는 거 좋아. 거짓말사귀 자기는. <웃음> 여자도 거짓말 잘쳐그 <웃음> 사기야 왜? 여자는 하나님 아니야 응? <웃음> 여자는 남자도 남자 여자 사람은 죄에 많아 응? 사람은 이력이 매우 많아 그니까 우리 하나뿐이야. 그런데 네? 하여튼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은 아 여자들이 아 나는 왜 이렇게 돈 줄아? 내 남편은 돈을 못 버니까 내가 계속 돈 벌어, 돈 벌어, 돈 많이 벌어, 돈 돈. 그런데 돈. 남편은 돈 많이 벌대, 돈돈 많이 벌는 사람들이 가정하고 시간이 없어. 변호사, 회계사들, 의사들, 사장들 본 제일 많이 벌어 사원이에요. 데 평균 일주일에 80시간부터 100시간 사무실 위해서 해요. 야 특별히 사장들 사장님들이 자기 사무실 위해서 100시간 거의 대부분이야. 일반 사람이 한 일주일에 40시간 일. 40시간. 응? 네? 사장은 한 100시간. 그래, 생각해봐. 100시간 일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7일만 있잖아. 에? 네? So, what's 100 divided by 7 뭐지? 100 divided by 7 m 얼마야? 하루에 한 16시간, 17시간 이래야죠. 그거 말, 그 말은 뭐야?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이 돼요. 회장들과 사장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사장들. 그 말은 뭐야? 5시부터 1 0시면은 10시가 집, 10시 집에 왔는데 아기가 자고 있어다 5시 갔는데 아기가 자고 있어 네? 우리 이 회장님도 사장하면서 그렇게 했죠 사실 한 3, 3, 30년 동안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되잖아요 사장도 아침 5시 나고밤 10시 11시 들어와 어, 그러면 돈은 더 들어오지만 남편이 없어. 이제. 남편 없어. 애기들이 아빠 없어. 여자들이 돈 좋아하니까, 그거 막 집착하니까, 다른 것도 안 보여. 돈만 필요해, 돈만 필요 돈만. 그러면 아빠도 없어지고, 남편도 없어지고. 돈이 들어와도 뭐 있는 거야. 이런 망치는 가정도 많아. <웃음> 하고 사람도 몰라. 지로자 자리 사 뭐야 아, 아, 아. 사장 자리 아니면 지로자 자리에 쓰는 것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인지. 남편은 열다 시간 매일매일 일하면서 집에 와서 스트레스도 풀어야. 돼. 남자는 제일로 스트레스 푸는 것이 뭐야? 섹스예요, 섹스. 섹스. 그러면서 부인도 하루에, 부인 한 번도 안 보고, 다섯시부터 열 시까지 집에 없고 집에 와서 섹스하자. 여자 그거 좋아해? <웃음> 좋아해, 안 좋아해? 하그데 돈을 더 많이 가져오라고 했어요. 사실 남편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여자들이 돈에 집착하니까 가정을 망쳐. 자기 아이들과 자기 부부 사이가 제일로 중심이어야 되는데 여자는 이런 거 모르면 여자는 뭐 해? 돈을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넣으면 남편한테 아빠가 줘. 돈돈 돈 많이 가져. 왜 이렇게 돈이 없냐. 돈이 항상 없어. 돈이안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이런 바보 이런 것 이런 문화는 아이들 죽여. 부부 관계도 죽이고. 남자는 부인하고, 섹스못하니까 바람 피게되고 여단 여자들은 섹스, 몰라는 타락 섹스. 이렇게 되죠. 부인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아이들 왜?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우리는 돈, 비자.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뭔지도 모르면서 돈 닥비. 그러니까 이 세뇌 정부학교들에서 이런 사기 내용을 배우니까 돈돈돈돈 돈, 돈, 돈, 집착 돈 집착 뭐 홀리부드 뭐어어어 어, 어, 뭐야 이 젊은 놈들 세뇌하는 음악회의 뭐 스타들 뭐 이런 놈들. 그놈들이 다 심리병들 논문이야. 다 문제 있어. 다술 좋은 중독자들이야. 마약 중독자들이야. 실체 엉망진창된 사람들이야. 그놈들이 나와서 무슨 음악 비디오에서 나오고 밴츠차 있고 돈이 비처럼 흘리고 <웃음> 젊은 놈자들 어, 난돈 있으면 그렇게 이쁜 비키니 여자들 생기고 어, 그렇게 색 사고 다니고, 그 비싼 차 타고 빨고 버는 여자들하고 색 이런 세뇌만 하고, 여자들은 어, 난돈 주고 해야 되겠다돈 주고 하는 남자면 돈만 있는 줄알 아, 맨 잠만 있는 다 자기 돈 몰래 사탄주의는 그러니까 저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돈은 종이야. 돈이, 종이 돈 사기. 실체 내용은 뭐야? 자산. 자산. 자산은 그냥 종이 돈. 이런, 이런 세례야. 자산은 여러 가지 되시죠. 자산도, 자산은 뭐? 건강도 절 자산 되시죠. 예? 술 중독 없는 거. 마약 중독도 없는 거, 건강 건강의 몸이 건강한 거, 그것도 자산이지. 왕들이 배우는 자산 이 뭐지? 하나님의 돈, 금, 은, 동, 뭐래 레드 뭐야 레드? 낙낙 낙는 뭐야 낙? 에? 에? 에? 나, 나. 이 나. 나, 나. 에, 나. 나. 나. 나. 총알, 총알로 나. 으 나. 만 나. 이그 뭐야, 땅, 땅,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이 젊은 놈들천추군 문에서 땅이 있어야 돼. 금, 은, 낙, 도 절충는 뭐 무기. 왜그 무기 동하면서 자산을 지켜야 돼. 훈련, 훈련도 자산이. 왜 훈련 통하면서 능력들 새로운 능력들 개발 구성 유전자들 열리또 자산. 또뭐 관계를 관계들. 자산. 이 젊은 놈들 젊을 때 자기들이 항상 젊을 거라고 생각하지. 2, 30살 여자들이 3 3만 되면은 90% 난자가 죽어가 있어 죽었어. 90% 34일 만점 3살 90% 난자 아이젠 다 죽었어. 왜이 사실을 젊은 여자들한테 안가르쳐요 이거는 과학인디가 생물학인디. 젊은 여자들, 아, 20대, 어, 너희들 대학 가서, 넌 그냥, 세계 월드 체인저도 되고, 너희들 뭐, 유명한 스타도 되고, 너희들 꿈을 따라고, 따르고. 그렇게 하면서 20대, 30대 그냥 놀아. 바보처럼 놀아. 미꾸라지, 뭐라고? 뭐라고? 그지 <웃음> 그래? 배짱이? 아이, 뱀짱아 말고 배짱. 이 배짱이? 배짱이?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 배충이? 배짱이? 배짱이? 여자를 배짱이로 만들잖아요 그냥 노라, 노라, 노라, 노라, 노라. 옷을 벗고, 빨가 벗고, 요즘은 어, 어, 현대시대 여자들이 80%, 70%부터 80% 여자들이 자기 몸을 옷을 벗고 인터넷에 올리고 있었지. 에? 자기 온몸을 보여주는 거야. 세계, 세계, 세계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이쁜 여자들 옷 벗고 올리팬을 통하면서 돈을 만불 이상 벌어 한다네. 그거는 그냥 몇 년만 줄그 후에는 시민들이, 그 중독자 남자들이, 그 여자가 지치면은 딴 빨가 밟는 여자출발죠장년 해버리는 거야. 네? 그니 그러니까 현실대, 아니, 30살부터 이 젊은 여자들이 젊, 이제 젊다고 생각해. 어? 자기들이 젊다고 생 벌써 90% 아들이 줄었어. 이제 애기 나면은 아픈 애기 확률 높고, 자기 몸도 무너지는 확률도 더 높고, 40대, 40살만 되면 은 여자는. 97% 난자 다 죽었어. 에? 97% 이제는 3%만 남겨 있어. 하고 그 3%는 다 건강하지. 제일 건강한 아이들 아니에요. 왜이 중요한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정보를 여자들다는데안 말해. 왜? 이것을 미리 일찍 알면은 여자는 여자 생각이 달라져. 왜? 투자가처럼 생각하게 돼. 투자가. 그냥 노는 여, 노는 바보 아니고 투자가처럼 생각. 여자는. 아, 난 30살 되면 난자가 9 0퍼 죽는다고. 오, 나 지금부터 준비해라. 이거 이거 투자가. 이거 아니야. 근데 중앙 정부 학교들에서 왜 이것을 안가왜 시민들이 바보해야지 시민들이 쾌락주의 놈들 돼야지 시민들의 IQ가 낮아야지 시민들의 미래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야지 정부 말 듣지 정부 직원과 정부 훔쳐갔던 돈을 쓰려고 하지 왜 배짱인처럼 놀았으니까 준비 안 했으니까 이현실 알았으면 아, 미리 준비했죠. 제일 힘든 몸에 아기 나는 거. 여자 몸한테 엄청난 힘든, 힘든 파격이 좋아요. 몸한테. 그 힘든 내용을 4 0살 하지 말고 2 0살을 하는 거예요. 몸이 제일 회복율이 높을 때, 몸이 제일 건강할 때, 난자들이 제일 젊고 건강한 난자들 있을 때,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일찍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때 몰랐지. 근데 과학을 배우면서 아기 일찍 낳았을 때여전는 빨리 회복하고 또 아빠, 엄마는 젊으니까 아빠, 엄마는 물론 빨리 성장해야 되지만 아빠, 엄마는 성숙하게 아이를 키우려면 아이들하고 한 20년 차이 있어그 말은 뭐냐? 아이들한테 젊은 부모 모습, 자기의 터프, 클라이맥스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 왜? 나이 차이가 가까운데 40대, 40대 애기나 게되면은 아니 벌써 할아버지야. <웃음> 애들이 15살만 되면 55세잖아. 55세부터 뭐, 뭐 60세잖아. 할아버지야! 그거는 클라이막스 아니지 사람의 인생 클라이스 그거는 벌써 내리막길 완전 내리막이죠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젊을 때 힘이 세일 때또 지혜에 있으면 더좋다지혜 있고 힘이 세고 어려워서 아이들하고 모든 활동 같이 할수 있고 아이들한테 모든 것을 어, 우리 그뭐야 우리 젊은 놈들이 여기 뭐라고 비타문 아기 뭐, 말하고 승아, <웃음> 맞아. 승아 같은 경우는 얘는 누구한테 무도 배울 거야? 자기 아빠. 얘는 누구한테 총기 배울 거야? 아빠한테. 얘는 누구한테 어 뭐야 어이큰산맥데 같이 올라타고 훈련할 거야? 아빠랑 엄마랑. 얘는 누구랑 첫 번째 비행기에 날아다닐 거야? 스카이다이버. 아빠랑. 얘는 누구랑 첫 번째 오르막이트 하는 거야 아빠랑 얘는 누구랑 처음으로 어 이런 산맥 30, 80km 어, 어, 어, 어, 행진 훈련할 거야 아빠랑 자기 아빠랑 누구랑 처음으로 바다 세계 보고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상어랑 같이 수영할 거야 아빠랑 다른 사람들 아니고 아빠, 엄마는 자기 사범들. 아빠는 제일 높은 사범, 엄마는 부사. 아빠는 왕과 제사랑, 엄마는 어 뭐야 왕비와 뭐라고 전도사 팀. 그러니까 이 베이비가 얘네들은. 아니 어리, 어리 어 뭐야 어리 얘는 진식호 아기들도 있고 또 누구인가 시기로 아기도 있고 이 나이였을 때 부, 젊은 부부들이 부모들이 아기 안 낳고 싶은 이유는 뭐야 쾌락주의들인가 자기 자기 미래에서 자기만 보이니까. 문화 사탄주의 놈들 벌써. 자기 미래에서 분명히 자기 남편 봐야지. 자기 아이들 같이 있어야지. 근데 사탄 이력인 놈들로 청부학교 통무서분들이지 어머, 내 꿈은 내가 무슨 스타 되고, 사람들이 다박수 줘. 아, 근데 아이들. 사들다박 스테이지에서 다 박수치는데 아이들 뒤에서 울고 있으면 엄마가 없다고, 아빠가 없다고. 하고 아빠 엄마가 이혼하면서 아기들 스테이지 뒤에서 울고, 울고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어, 너무 싫어하니까 자살하는 거 그것을 원해. 그 사실라는 거지. 네? 자기 꿈에 항상 자기의 어? 부부가 있어야지. 자기, 미래, 아이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꿈에 아, 나는 어느 날에 우리, 우리, 님처럼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리고리어 그러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지 사람들이 아기를처럼 자기 꿈는 자기는 주인공이라고 만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중요한 사람을 다 쳐내게 돼요. 그런 그사람마음 나의 먹은 먹을수록 더 못생겨지고 더 늙어지고 더 처지고 이제 남자 이쁨도못 받고 <웃음> 외롭고 아무것도 없어. 병만 있어 병. 이 젊은 여자들이 몰라. 40살만 되면 온몸이 점점 아프게 돼 50대부터 더아파 60대부터 큰 질병이 생겨. 암, 당뇨 등등등. 근데 하나도 투자 안했어미이래 위해서 하나도 투자 안했어 사람들 위해서 하나도 희생해서 그냥 괴락만 죽었어. 그러면 외롭게 병 들면서 암과 탕으로 외롭게 죽는 거지. 이렇게 패밀들이 기대리고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서양 여자의 행복률이 더 낮아요. 왜? 자연에서 이거 이거 질서가 있어. 질서, 질서. <웃음> 여자는 어? 여자는 남자는 너희들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트랜스 사기 놈들의 사기야. 하나님께서만 우리 성을 고르으시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아이파 아담 남자 되어야 돼. 너 선택권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 기분. 여자로 태어났으면 최대 여자 왕비와 전도사. 그거는 너의 선택 아니야. 이 좌파 사기년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에 여자는 다 남자일 수, 다. 하면서 베타 남자들 만나 만들 고 강한 남자들 다 쫓겨내 유럽 유럽처럼 멸망하려나 그럽고 포식동물 어 뭐야, 이슬람 남자들이 들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이들 키울 때 말도 조심해야 된다 말 바보 같은 부모들이 진짜. 에? 자기 딸한테 보고 아이고 너는 참 남자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아이를 그렇게 저주해 자기가 선택하지를 않았는데 그렇게 당한 여자들이 항상 심리병 평생 어렸을 때, 아이고 너너 너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이고 우리 우리 딸내미가 너무나 남성 너무 힘이 세 이런. 파보 같은 내용들만 착각진창 그 여자는 미쳤다. 항상 남자들로 항상 남자들한테 인정받을.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아니라 남자들한테 인정받는 거. 왜? 어렸을 때 자기 파보 같은 에? 아빠, 엄마, 이든뭐 삼촌이든 계속해본 어? 너참 남자처럼 생긴다. 그런 말 조심하라. 애기들이 자기 선택 안 했어. 여자, 남자. 여자면은 감사하게 아이들을, 오, 하나님께서 너는 엄청난, 어, 너는 여성으로서, 너는 엄청난 우리 이대왕비인처럼 멋있는 여성들, 많은 여성들을, 어, 강하게 만들고, 그래도, 어, 왕비와로서 전인국 지키고, 왕을 지키고 아이를 지키는 어? 뭐야? 프로텍터, 보호자 이렇게 심어줘야지. 아이고 너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걸. 왜 그런 저주의 여자는 바보같은 사귄. 그러면 그 여자는 평생 자기가 여자니까 이것을 잘못됐다는 생각. 평생 동안 자기도 몰래 계속 남자하고 하는 내용들 다 하려고. 근데 자기는 남자 아니야. 더 약해. 더 겁이 많아. 남자보다, 어, 뭐야, 내라드슨 뭐야. 긴장 더 많아. 뭐래가, 뭐래, 뭐래, 뭐래. 신경 예민 더 많아. 남자, 아무리 남자 되려고 해도 남자 안 돼. 왜, 그 바보 같은, 어 삼촌이든 아빠마이든 그런 악한 힐을 심었으니까 딸이면은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임명이었어. 그첫 번째 임명이야. 남자든 여자. 든천일국은 응? 남자 여자 필요지 둘이. 응? 남자 태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에? 좋은 미래의 왕과 제사장, 전이국 지키는 남자, 쟤는, 어, 목, 어, 뭐야, 사명을 주셨다. 부르심을 받았다. 여주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님미는 미래의 왕비와 전도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헌법을 지키고, 아이들 짓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딸을 주셨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지. 생각봐, 해 우리가 어? 아들 네명 있고 딸한명 있는데 어? 딸한테 나한테 가서 아이고 너는 참 남자로 태어나서면 좋았을걸. 이거 얼마나 큰 상처야. 이거. 아니면 남자내 꼬마 남자들한테 아이고 너희들이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거는 심리 트라우마야 바보들이, 바보들이 그냥 이렇게 말해요 사기놈들 하나님을 감수줄 몰라 절대로 그런 시를 심 돼. 다 네?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았잖아요 성을 그런 트라우마 받았던 놈들이 다 자기도 몰래 계속 여, 그 여잔, 여잔데 계속 남자 하려고. 그데 남자 하려고 해도 센 남자도 인정 못 받지. 왜? 여자니까. 여자는 아무리 세려고 해도 센 남자만큼 못 세. 에? 아무리 MMA 잘해도 격투기 남자 선수들한테 <웃음> 너무 쉽게 지죠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음, 아빠가, 어, 너 여자, 너, 어떻게 이렇게 남자처럼 이했어 이런 바보 말이든. 아니면, 어, 너는 좀 남자처럼 생, 어떻게 하려면 좋았을까? 이런 저주를 여자, 조그만 여자의 머리에 저주했습니다그 여자는 평생 살고 자기가 못된 거 남자, 될수 없는 거 거를 계속 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계속 얻고 계속 실패의 느낌 뒤에서 불만족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자로 안만드어요 아, 남자로 안만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로 만었어요 남자는 여자 없이는 못 살고 여자는 남자 없이는 못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에? 이 아이들 생길 때 너희들은 여자이든 남자이든 감사해야 돼. 하고 그 여자가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저주의 씨, 아빠 엄마 특별한 아빠 엄마 그런 바보 같은 저주의 씨를 못 맞게 해 주면 그런 저주 주면 안돼 아유 우리 딸내미를 하나님께서 아주 어? 아름다운 딸내미 우리 아빠 엄마한테 주셨네 너는 천의국 최대의 아름다운 왕비와 제사, 아 뭐야, 전도사, 응? 어? 제국. 너 남편은 왕과 제사장 자리를 지키고, 또너 아이를 지키면서, 천의국 강화하면서, 너희 여자로서도, 여자, 최대 여자 경찰 여군, 훈련도 하고, 아이들 가치도 훈련도 하고, 어? 이런, 하나님의 파워의 이미지를 심어야지. 어이구 너는 남자로 안테르서 참 아빠가 소원하냐 남자를 대는 참 좋아. 이런 이런 말이 그냥 장난인 줄 알아? 남자 아 아빠 엄마들 이름면 이렇게 하면 아이들 인생 망쳐. 그 바보 같은 말 장난인 줄 아. 뭔만데알겠나이 젊은 놈들, 와가다전일국 여자들이 어차피 에, 에, 뭐야 약한 놈들 아니야. 전일전국 여자들도 다 격한 훈련 했어. 그러니까 일반 여자들보다 훨씬 세게 되지. 근데 착각 진창 속에 살지 마. 남자만큼 세지 않지. 그러니까 여자는 결창훈련도 배우고 칼 싸움도 배우고 무기들도 착각 진창이 살지 않고 항상 남자들이 육체적으로 위험한 것을 알고 자기 남편을 지키고 또 아이들 훈련할 때 어, 너희들이 애기 나면, 으흥. 뭐야, 너희들은 애기 나, 어, 애기 난 다음에, 너희들의 애기들이 남자이면은, 엄마가 하루 종일 어린 나이부터 돌바리고 했는데, 청을 엄청 많이 붙었는데, <웃음> 한 12살 되면은, 이제 남자아이들이 너희들을 돌마들로 막 너희들 마음이 많이 아프지고. <웃음> <웃음> 항상 네 아이들이 나를 돌모던 어치. 받아놔주... No. 남자는 우리는 우리는 여자를 돌보로안 해. 우리는 강한 남자를 좋은 강한 남자를 돌보든. 아빠는 너무 약하면은 우리는 다른 좋은 가, 센 남자 돌모도록 삼. 남자는 베타, 약한 아빠, 약한 아, 특, 아, 엄마 절대로 롯머료라. 강한 남자들이 강한 남자 아래서 배우고 싶어. 세계 배우고 싶어. 기술 배우고 싶어. 싸우는 것을 배우고 싶어. 자기 가족 보호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적을 이기는 것 배우고 싶어. 여자들이 남자들의... 너희들 아들들의 롬을 들수 없어. 너 남편은 너희의 아들들의 롬을 대대는.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남편을 남편의 권위를 높여주고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왜 아이들의 십대, 이어 뭐야 열살 후에 사업 없는 너희들 아니야? 이제 너 남편이야. <웃음> 여자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웃음> 우리 모리마리고성도, 어? 빅터문, 어? 이제는 어? 왕님 훈련 받을 순간 얘는 멋진 남자됐지. 엄마들이 나쁘니까 안 그래. 그냥 그래, 너희들 몰라. 남자는 여자를 아닙니까? 여자들이 정부에 좌에 정부 통해서 사이코 여자들이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긴장을 긴장 빼놓아그 어, 긴장을 어 시민들 권리 빼. 어, 총, 나 싫어하는 사람, 나 죽이려고 하면 어떡해. 어, 총시민들 총패. 그러면 그 정부가 커지고 커지고, 그 정부가 점점 남자들을 베타 남자로 만들어. 베타 남자. 베타 남자들 만들고, 여자들만 있고, 여자는 예, 뭐야, 공학교 초, 중, 고. 중학, 초, 중. 90% 여자, 여자 선생님. 일본, 한국, 마찬가지죠? 이제? 마찬가지야. 미국은 90% 이상. 고등학교 들어가면? 한 85%. 여자 선생 남자 없어, 남자! 하고, 남자 선생님 다 여자 같아. 베타 남자. 진짜 센 남자는 미식 축구 코치 아니면 레슬링 코치밖에 없어. 요즘 이거. 센 남자 안 만나요. 그럼 그 문화에서 뭘 배워 아이들이? 센 남자는 나쁘다. 센 남자는 교육 안 받았어. 센 남자는 엘리트 아니야. 베타 남자들과 여자들이 엘리트야. 이거는 사회로 있다. 새 남들 때문에 네? 현대 시대가 만들어져 있다. 새 남자들이 이런 큰 토끼에 녹 하고 산도 깎을 수, 빌딩도 세울 수 있고 에어컨 시설 가을있고 어, 여러분도 매일 우리는 여 매일 매일 여기 이런 말 포로파리 말이야. 여기 똥 똥집, 뿌뿌집, 산이 뿌뿌가 너이 젊은 놈들이 너 처, 이 여자들이 너 처음 경험하고 있는 이거 에? 똥이 산처럼 모이 쌓이지? 초소잖아요. 그똥 산을 막대기로 밀어야 돼. <웃음> 아, 그럼 똥이 다똥꼬다다 다니까. 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똥싸니줄 몰랐지? 알아서 몰랐어. 몰랐지. 엄청난 교육이 되게 <웃음> 편한 현대 시설. 프레쉬만 하면 또, 으르루날라가 마법처럼 날라가물통면서그 시스템 누구만들 다 힘센 남자들. 파이프 세팅하고, 더럽게, 더러운 그대로 가고, 타파고, 몸을 쓰고. 남자들이 했잖아요. 여자들이 한명 없어. 그 힘든 일들 99%, 99% 남자에. 이래서 죽는 확률, 97% 이상, 남자야. 이 좌파 사기년들이 계속 평등, 평등, 평등만 말하고, 왜 평등 있는가, 파와 있는 자리들만 평등만 해. 사장, 뭐 무슨 대통령, 왜똥 피워는 사람 평등 없어. 사기년들. 사기년. 여자들이 그 사기년들, 좌판년들, 타워만 원해. 평정 진짜 원하지. 평정 진짜 원하면 그럼 남자들이 똥 치워야 되면 50% 여, 나, 여자들 똥 치워야 돼. <웃음> 남자들이 전쟁 가 싸우면 50% 여자들도 들어가서 강제로 죽어야 돼. 음, 위험한 일을 다해야 돼. 그럼 여자들. 크래브, 낚시, 어? 뭐야, 얘, 뭐야. 이 공사하면서 다리 탈도 자르고 손가락도 잘르고 여자들이 갑자기 평정 안 좋아하네 그렇게 되면 사기 파워 있는 자리만 평정 싶어 대부분 남자는 파워 있는 자리에 앉지 않아 대부분 남자는 자기 몸을 쓰고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중정부가 계속 거리고 거는 남자들이 난그 시스템 올라온 놈들이 배타 놈들이야 힘이 세지 않니까 저기 머리로 어떻게 뱀처럼 올라가는지 이런 놈들만 일안 오줌 여자랑 사바 사바 참으면 사무실에 어, 나나 승진할 수 있을까? 전일국은 아니야. 전일국 여자 남자는 다 격한 분이에요. 병화군 경찰이. 왜? 중앙경찰 없음 중앙군대 없음. 모든 시민들이 자기의 범죄인들과 어? 범죄자들 싸워야 돼요. 모르십니들 <웃음> 그니까 그 책임이 있으니까 모든 시민들이 그 싸움에 만약에 그 싸움 해야 되는그범죄인 만약에 싸워야 되면 그 싸움을 위해서 격한 경찰, 군대, 특수부대 사용하는 무도 배우는 거예요. 브라질주스, 갈리에스캠, 칼 싸움, 총싸움, 철창훈련. 왜? 자기가 그범죄진 범죄인과 그 악한 놈이 사람을 살인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수준이군요. 왜? 중앙정부, 중앙경찰이 없으니까. 해줄 사람이 없어니 불법!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이 있으니까 자유가 유지돼 자유가. 무책임한 민족은 정부를 크게 만들고 사회적이고. 책임이 적, 적 있는 어, 문화 문명권은 자유를 유지할 수 있어. 왜? 책임감 있 자기 해야 되는 일을 하니까. 어머니 죠 야, 그러니깐 예? 우리 뭐야? 우리 너희들 젊은 부부, 어 부모들도 너희들은 말 조심하라고 이 아이들한테 저주를 하지 말라고 알았어? 알겠나? 이 아이들한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준돼 <웃음> 주수요 <웃음> 우리 우리 뭐야 우리 이모도 어렸을 때 자기가 <웃음> 자기 아빠 항상 자기가 아유 우리 연인이가 참 남자였으면 좋겠네 좋았는데 아유 남자 40년 걸렸어. 자기가 여성, 여자이란 것을 드디어 인정한 거야. 40년 동안에 자기도 몰래 왜왜 왜 남자들 하고 싶은 거다왜사이왜 다, 왜 이렇게 남자들한 인정하고 싶어. <웃음> 남자들의 무도하고 싶지. 남자들 다 남자들이 칭찬하기. <웃음> 자기도 몰래. 자기도 몰라. 자기 아빠가 그 장난 줄았는데 그거는 자기한테 저주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 중에 실세인데 에? 그래도 남자들이 자기를 빨리 이겨. 어? 그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도 원래 자기가 어? 어린 아이 여는 여느이의 마음으로 아빠를 아빠의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데 자기 느낌에 내가 남자 돼야지 내가 남자들한테 인정받아야지 아빠 소원 성취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괴로운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격한 무도 훈련을 받면서 훈련하면서 자기 다리 무릎이 빠지고 무릎이 빠지면서 빠지고 다시 집어넣고 계속 싸움고 하는 면하면서 자기 네? 배우는 건아이 몸이라는 것이 한계구나. 그러면서. 이대형님을 훈련하면서 우리 어? 이모도 어? 그렇게 자기 돌아보지 못한 여자였는데 이제는 자기도 선생도 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네 네? 자기 인생 처음으로 네? 자기의 여자이라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의 인명이고 자기 아빠가 나쁜 말을 했다, 마음을 했던 거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란 반대말이 지 자기도 말해. 하나님의 명령, 여는 딸이야. 아들 아니야. 아들 될수 없어. 그러니까 부모들이 몰라. 부모들이 그런 말 쉽게 말하면, 아유, 나는 여잔데. 어, 너 남자였으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반대 말한다. 자기는 하나님하고 반대 말하니까 아이가 계속 그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20대 30대 했을 때. 에, 에? 자기가 남자들이을줄 알았다. 원하로만 하면서 그러한 실전 무도 안 하면서 착하게 살았어. 자기 남편도 그런 거 모르니까 그것을 교육 못했지. 그러면서 위대학 네? 훈련받으면서 격한 무도를 실시하면서 자기가 열정으로 최일로 했지만 네? 그 내용 통하면서 많이 배우게 지 자기가 여자, 여자 팀들에서 아주 다른 여자들이 무워하는데 자기들이 남자 싸워야 되냐면 얼마나 천지 차이인지. 예? 그래 한 그래. 저희가 블루벨드 했을 때 얘는 이령형 싸워야 돼. 그 <웃음> 없이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지. 그 맞아 안 맞아. <웃음> 그 남자 여자 파워를 차이인지. <웃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 여자는 여자는 남자 필수 없어 여자는 여자로 서별는 거야 남자는 남자 필요 없어 필요한 건 남자는 여자 필요 없어 여자는 남자 비중. 그 내용들로서 여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아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서 자기가 마음으로 너희들은. 너희 아들들 계속 어, 엄마를 롤모델로 보고 했으면 죽겠지. 근데 그거는 현실 아니야. 그거는 자연 아니야. 사자만 봐. 사자는 남자, 수한 남자들이 이 정도만 크기라면 여자라 말안 듣잖아요. 이제 자기 나가잖아 자기의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는 10대들 하면 어떻게 자기가 위험한 남자 되십니는지 근데 아빠가 그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악하게 위험해 줄수 있어. 범죄 지수. 범죄인. 알파 아버지 있어야지, 아니면 그런 아버지의 롤모드 있어야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위험해지면서도 그 위험해지는 부분을 어떻게 선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배우게 돼. 그거는, 그거는 남자는 남자한테 음. 그러니까 이러한, 어, 평화군 경찰 훈련 통해서, 남자도 강해지고 여자도 강해지만 착각게 이런 격한 훈련하면 할수록 배우게 돼아이 몸통과 얼마나 쉽게 죽으신어왜 우리는 철창 훈련할 때도 우리 여기 여기 어, 갑옷 입고, 무거운 가옷 입고도 훈련하는지. 왜 그런 내용들 연습하고, 기술 배우고, 그런 위험한 것들 하면서, 마을을 지키는 훈련. 여러분도 우리 젊은 놈들이, 어? 올라와서 우리 그 사격장에 방방방방 방방방방 소리 들면 여러분은 막 "아 무섭지 않잖아" 그죠? 무섭지 않잖아 우리 훈사님들 우리 김용룡 훈사가 자기가 방방 소리가 아참 자기가 뭐라고요? 안심이 됐대 안심이 자기가 처음으로 그것을 느꼈대 안심이 됐다. 안심이, 됐다. 안심이 됐다. 봐 강한 남자들 철창 많이 남자들이 있으면 사실 있으면 사실 안심이야 안심. 그러니까 이 미국 시민 여자들 우리 왕비와 이모는 에? 총기 하고 있나? 빨리 하라고. 우리 히로미 상은 총기 잘하지. 아로미상 어, 히로미상은 총기 열심히 훈련해 항상 매거탑니다. 박수! 해야지, 박수! 오, 우리 이모는 히로미상은 주짓수에 이길 수 있지만 총이 없으니까 히로미상이 이겨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형님 훈련받는 우리 백탄문 견습사범과 단장과 시계로 견습사범의 근원들도 항상 총기 들고다니다 이거는 항상 이 3파운드 무거야. 총기와 총알을 다 두고 하시는 뭐가 등이 항상 밤에 밤에 등이 아프지. <웃음> 그치? 그러니까 항상 이 무게를 갖고 다녀야 돼. 훈련으로 책임으로 집에 있어 그훈련 시켜야 이 무게 이모야이 모양 원래 체인 아니지만 원래 체인 뭐야 체인 <웃음> 이 족쇄와 같은 무게를 들고 다니지만 그 족쇄는 마을을 지키 시민의 내 이웃을 지키기 위한 부담이야 내가 부담을. 어? 이거 사실 일본 시민, 한국 시민들이 다그 책임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정치, 사탄주의가 그 나라에 깔려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 실제적인 책임 없죠. 그어 파워 없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기 통하면서 완전 지배하시지 우리 우리 우리 우 뭐야 그 어, 마태복음 1 2장2 2절에전그 귀신이 뭐라고요? 악마가 뭐라고요? 억압했어요 사람 을 억압 악마 그러니까 악마가 사람을 억압하죠. 그 사람을 원래 자유를 자유로 있는데 그 악마가 들어와서 사람을 억압해. 그 뭐야. 전사장. 중앙정부 똑같아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원래 악마 없으면 나라 시민들도 원래 어? 자유 있어야 됩니다. 악마 중앙정부 천사장 시스템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뭐가 앞에 봐요. 눈이 멀고 어, 뭐라고? 말을 못하고 아. <웃음> 여러분들 코로나 사기 내용을 어? 욕하면 말 못하게 하잖아요. 위터에 이건 이 정보, 정보를 못 보게 하잖아요. 못 보게 눈 멀게 심히는 눈게 허위 선전. 그 나라는 그 종용육. 중앙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 사탄주의 시스템이 들어오면 억압이 와요 억압. 억압과 억압 뭐야. 폭군의 역. 폭군의 역.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기신이 들어왔을 때 네. 그거는 개인 차원이지만 나라 차원 올라오면 똑같아요. 악마가 들어와서 억압. 자유를 없애 그 사람을 주관하게 돼. 그 사람을 소유하게 돼, 소유. 와, 소유. 이 사기 코로나 주사는, 이거는 소유권의 싸움, 싸움이야, 소유권의 싸움. 중앙정부가 강제로 시민의 몸을 갖고, 뭐가 뭐, 황물 집어넣을 수있어요이 말은 우리 몸도 소유권 없단 말이야. 소유권의 싸움이에요. 사람이 자기 몸도 소유 못하면 아무것도 소유 못해. 깡소유도다 거짓말이야. 자기 몸부터 소유해야지. 전 세계에 거론을 살리면서 이런 싸움이 지금 영접사, 육접사. <웃음> 지금은 보도 때문에 지. 옥사이드, 네, G 옥사이드. -oxide. G 옥사이드를 발견하고 있어그 코로나 독주사 안에. 그뭐냐면 철이야, 철. 철 같은 그 나노, 나노 어... 물건. 그러면서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뭐냐면 G 옥사이드는 뭐냐면 지금은 연구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 자석이 옆에 가면은 G 옥사이드가 뭐야, 그 좌석을 탁 붙들게 해요. 그러면서, G-Oxide는 뭐냐면은, 이 중앙정부에 그 말이, 아, 우리는 미래에서, 이 G-Oxide가 몸에 들어가면이 사람을 트래킹할 수 있어요. 트래킹 뭐냐, 감시감. 어디 갔는지, 왜냐면, 여기에서 왜, 여기에서 철의 방사성 같은 그 부분을 쏴면은, 이거는 그 기계로 볼수 있으니까, 어디 갔는지. 그 말은 핸드폰 없어도 핸드폰은, 핸드폰은 통하면서 시민들 다 감시, 감염하고 있죠 근데 한폰 없으면은 정부가 우리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 요 근데 지옥사이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볼수 있어요. 그 사람이 철, 무슨 트래킹, 어, 감시, 감염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보는 걸볼수 있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갔는지 누구 만났는지 어떤 얘기 했는지 다 감시 감시합니다. 이거는 정치 사탄주의야. 사람이 소유권 이 있어요. 정부는 주인 아니야. 우리 몸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몸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내가 태어났을 때. 지옥사이 없어서 몸에 그러니까 나 필요 없어. 하고 지옥사이 몸이 잘 되기 위해서 지옥사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기 내용 보면서 전 세계 시민들 소유권을 이건 얼마나 위험한 싸움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싸움. 그그 우리 그로드와이뮤스트리 그그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로스카롤라이나주에서 미군 특수부대는 50년 동안에 로맨시지라고 특별한 훈련을 했지만 특별한 훈련할 때 자기 적은 특수부대 적은 이제 훈련 안에 적은 IS, ISIS, 뭐, 어, 뭐, 뭐, 뭐, 뭐, 뭐, 이런, 이런, 저런, 뭐, 공산주의 놈들이잖아요 원래, 50년 동안. 올해는 달라졌대요. 올해는, 노스칼라이나주의 프리덤 파이터라고. ISIS, IS 아니고, 지금 특수부대 훈련에서 누구 싸우냐? 미국 애국자들 싸우고 있어요. 훈련 안에. 아주 아니지. 훈련 안에, 그 말은 미국 시민들 보수, 보수 애국자들, 트럼프 지지자들을 테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훈련. 그 말은 저희가 시민들 이제 그 군인들한테 교육시키는 거지. 예전 준비. 근데 똑같은 면에서 똑같은 면에서 며칠 전에 큰 승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파우치 파우치 알죠? 여러분 다 파우치 알죠? 이 사기놈, 나쁜 빌게츠재 사기놈, 사탄 유인놈, 파우치, 파우치. 이 파우치놈는 뭐냐면. 프로젝트 베레타 스는 폭로했어요. 프로젝트 베레타는 완전 애국자 다 폭로해. 나쁜 놈들. 뭘폭폭나는면 파우치는 어, 어, 2017년과 2018년에 파우치는 NIH 어, 건강부의 회장이었죠. NIH 그 놈들이 나파라 파악. 나파는 뭐냐면 미국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특별한 로봇도 개발도 하고 병들도 개발, 아주 아주 위험한 부분을 개발하는 어, 부서에 미국 정부한테 그 걔네들한테 그랜트 요청뭐야? 돈 요청했어요. 돈 요청. 허가 요청. 허가 요청. 뭐냐면 은이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개발하고 있는 화학물 무기로 개발하고 있는데 돈 지원 해주십사. 요청했어요. 그 내용이 어제 그저께 폭로했습니다. <웃음> 할렐루야. 왜? 이거 왜 중요하냐? 바우치는 그 국회의원, 국회의장에서 거짓말했습니다. 석 달, 어, 넉달 전에 이놈이 NIH는 이거 건강부, 건강부는 아무것도 그런 거안 했습니다. 하나도 지원하지 않, 안 받았습니다. 이런 말 했거든. 근데 그래, 이제는 이 내용이 어제그고 어제 폭로됐어요. 그, 뭐야, 그, 뭐야, 자기가, 자기들, NIH에서 자기들이 답화 조직이랑 은원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지금 시민들이 하고, 진짜 기사, 기자들이 다 읽고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웃음> 여러 하원들도 제임즈 오키프 프로젝트 베리타스 기사들 기자들 도와 주면서 지금 이거 더 멀리 퍼져나하고 똑같은 면에서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어, 도서 하원들이 이제 파우치하고 에호비아이한테 지금 가서 너희들이 1월 6일 16 16 사건 16 사건에 에호비아이가 너희들이 시민들을 범죄짓을 하게 하지 않느냐. 이 내용을 이제 폭로 시작합 레이 앱스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비디오 카메라서 찍혀있어요. 이놈이 누구냐 하면 레이 앱스. 이놈이 누구냐 하면 계속 시민들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오고 우리 빨리 쳐들어가야 돼 쳐들어. 계속 이렇게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인륙사건에 사건 끊는 다음에 FBI가 찾고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들다 나와요. FBI 웹사이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 오케이? 16 사건, 테라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FBI는 이런 저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 라고 웹사이트 얼굴을다 넣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놈레이앱스 얼굴이 올라가 있었어요. 올라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틀 후에 얼굴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여러 장면 비디오 카메라 서 장면에서 여러 면에서 자기가 범죄 짓 하자. 우리 저 들어가자. 범죄 짓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FBI 웹사이트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그 사람이 자유롭게 다녀요. 왜 왜. 어떻게 잘 다, 자유롭게 다니고 있어? 왜? f b 비아의 직원이니까. <웃음> 이제 그 내용이 주류 보수에 나오고 있어. 트러 터커 칼슨 박스 뉴스는 이것을 폭로하고 있어. 셀러 크루즈도 텍사스 하원가 어제 어, 뭐야 이것을 폭로했어요. 그 애호비아의 장한테 불러놓고, 불러놓고, 하원 앞에서 다, 어, 법적을 불러놓고, 또 법적으로 인터뷰했어요, 어제. 근데 FBI 장면, 아, 저는 몰래겠습니다. 아, 저는 몰래겠습니다. 아, 아, 계속 그놈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까지 다 알아. 얘네들이 이거 숨기고 있다. 이제 이거 폭로되고 있어. 16, 16, 어, 어, 어, 사건의 시민들이 트럼프 지지란 말 아니고, 아니라 애국자들이고 미국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영웅 애국자들이었다. 점점 그 스토리가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인류 행사에서 마크로 미크로와 마크로가 하나 돼서 미크로와 마크로는 세계워워션디신을 뭐야? 단상이 단상. 세계 단상. 세계 단상 위에서 올라가고 우는다 감았고 다 죽어도 상관없다. 우리 우리는 세계 자유 지킨다. 미크로와 마크로와 그 단상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서 미크로와 마크로는 그 자리에서 하늘 앞에서 세계 앞에서 하나 됐단 말이 그러면서 그 단상 위에 올라갈 때문에 자기 생명 버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하면서 가들 올라갔으니까 그 단상 위에 올라가 세계 앞에서. 이거는 미크로와 마크로가 하나 되는 참모님 중심이고 아버님 전모중심이고하나님중심지만 애국자들이 다 모으면서 미크로와 마크로가 하나 되는 되는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류행사다 반대하는 거다 욕하는 거 아, 아, 아, 테라 테라 테라 아 이제는 1년 지나 보니까 우리는 다 우리 모든 거기 있는 그 행사장에 있는 사람들 다 감옥 갈 거라고 생각하죠. 호비아이는 완전히 범죄 조직 됐으니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데 처음에 보수는 하나도 인륙행사 시민들 보호 하나도 안했어 그러니까 아주 위험했죠. 그런데 이제는 1년 지나가니까 이 OBI 아무리 찾아도 이 애국자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애국자들이 그냥 데, 데모하기 위해서 갔지. 왜 빌딩 쳐들어 갔나? 아, OBI 직원들이 쳐 들어와 가자 이렇게 꼬셨으니까. 범, OBI가 범죄 짓을 했으니까 그 사람 들어갔던 거지. 자기들 알아서 계획하면서 할게 아니에요. 이사실 점점 나오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주류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애국, 이제, 인류 행사는 원래 테라 놈들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인류 행사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미국과 세계 자유에서 위 죽어도 자기가, 어, 자기가 이것을, 어? 말자유 하면서 반대한다.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크로와 마크로가 하나 되는 그 세계 탄상인, 이제는 진실이 나와요. 어떠한 그룹들이 거기 가서 테라하기 위해서 갔던 거 아니야. 말자유를 하고, 너놈들이 범죄지사하고, 너놈들이 이 미국 선거를 불용선거로 훔쳐갔다! 이런 말로 갔죠. 이런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쟁이였으니까 겁쟁이 모습으로 도망갔지. 절대로 배관은 나오면 안 된대. 첩, 대통령은 겁쟁이 살인용처럼, 응? 네? 도망가서 바보죠. 응? 네? 아버님의 후계자, 삼정자, 대진자, 이대왕과 가인과 아벨과 모든 천일국 백성들 말 듣지 않고 나갔잖아. 도망갔잖아. 니가 트럼프는 바보 멍청이처럼 지금 어, 사기 어, 독주사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바보죠. 그럼 트럼프는 멸망한다. 하나님은 다른 중심인복 뽑. 이야, <웃음> 놀랍죠. 그런데. 16 행사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제 그 이제 주류 언론이 얘기하는 것부터 보게 되면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 이제는 보수, 모든 보수 팀들이 나와서 야, 16 행사 사람들이 범죄를 하나로 안 했다. FBI는 문제였다. 점점 하원들, 어, 상원들도 점점 나오고 이런 내용을 통과하고 있어. 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미국은 이이 이 여기에서 쉽게 이 글로벌의 놈들이와 정치 사탄주의 놈들이 쉽게 이기지 못할 거예요. 여기는 시민들이 점점 용기를 갖고 점점 싸울 것만은 너희들 심하게 싸울 것이야. 점점 결정하고 있어. 요 그러니까 이미 크로코스모스의 기도와 정성과 훈련이 그렇게 중요해. 왜? 이 문화 통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이 문화를 하나돼버린다그 단상에 같이 올라타고 그 문화 문명권 안에 참여하고 점점 그 문화 문명권 전유국 백성도 돼요 우리 펜실니의 전도 역사 통하면서 많은 새로운 누구, 주포, 중심가정들, 종족 왕과 왕비들 제사장과 그 뭐야 전도사들 지금 탄생된 거잖아요 예? 우리 여기 테네시에도 어? 기도 정성 드리고 있으니까 총편 완전히 달라,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웰컴센터 교회와 어? 뒤에 사격장 훈련하고 시민들한테 파워를 실어줘요 많이 같이 해하고 많이 같이 훈련하고 많이 같이 해줘크리스천들이 우리 저거 아니야 크리스천이 우리 경제자매들 할렐루야 아, 예, 그런 예. 내용을 통해서 예. 여기 주민들이 우리의 현재 텍사스 에는 네, 주민들. 그러면서 이놈들이 이분들이 크리스천 교회들에서 듣지 못하는 천리국 문화 문화 평화군 경찰 철창왕국 성경의 약속들 을 설정하고 작성해야지 사탄세계는 영원토록 파워 잡으려고 해도 멸망하고 실패하고 멸망하고 실패하고 종의 아, 자리로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어, 우리는 아주 따뜻한 날씨와 어, 저 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예배 듣고 있네 우리 그 시민들도 여기 밖에 분들도 운전사들도 다 예배 듣고 있네 <웃음> 자기도 몰래 어? 이 무늬들을 신기한 거야 <웃음> 총알머리 왕관들도 있고 우리 훈사님들 왕관은 아주 금 색깔 보석 가짜지만 그래도 멋있지만 거기에 총알들을 좀 붙여야 되겠어요 <웃음> 그런 내용을 <내용들도> 들었 <써. 웃음> 이시민들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사랑 어? 기도, 충성과 같이 훈련하면서 예배 같이 드리고, 이제 그외평센터와 주차장이 생길 때 이제 거기서 예배 같이 드리고, 또 훈련 기, 어, 끝나고 점심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사격장, 사격장, 안전법을 먼저 배워야지, 모든 사람 사격장 안전법을 배우고 여기 와서 훈련도 하고 팍팍팍팍팍 이렇 자유의 소리 자유의 소리 뿅 빠방방방방 자유의 소리 <웃음> 자유 의 소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여기서 타겟 여러 커스텀 타겟도 지금 주문했어요 어떤냐 마포메트 사탄 어, 염소 얼굴 타겟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어 뭐야 공산주의 있잖아요 그 공산주의는 낫하고 그거 망치 그것도 그것도 타겟 하나 이고그 다음에 아 유엔 그 동물 짐승 있잖아 그 나에게 있는 그 그것도 하나 오고 <웃음> 또 뭐야 <웃음> 아 발가벗는 여자 발가벗는 어 뭐야 여자 악마 꼬리는 여자 그 여자도 싸야 돼. <웃음> 타락, 그, 타락된 해와란 뜻이야. 그러면서, 바벌론의 음료 문화. 그 타겟들 있으면서, 예배 끝나고 밥 먹고, 크리스토의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그 악한 사탄의 타겟들에, 팍팍팍팍팍팍! 아, 까래볼까 <웃음> 그러면서, 그, 빙빙빙빙빙빙빙빙그 소리가 전연계로 올라가고 모든 악마 세계가 천일국 문화문명권의 종족왕과 왕비들의 열정과 천일국 지키겠 따른 각오를 들면서 그놈들이 더 빨리 멸망하고 전리국이 더 빨리 실현되리라 아주아, 아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 사격장 훈련도 우리 어? 그런 훈련장이 생긴 다음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날 먼저 거기하고 그 자리를 정화시키면서 그후에부터 예배를 거기하고 성주 시스템, 아우디오 시스템 을 설치하고 비디오 시스템 설치 거기에서 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전도의 역사가 기성교, 침례교 모든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혈통 빗줄과 3대 왕권과 천일국 문화 문명권과 천일국 종족 왕과 왕비들랑 함께 정성 내리고 기도를 훈련하면서 천일국 안착과 천일국 이곳의 정평 세계 중심점이 됐죠. 아벨 유엔 정착하면서그 유엔 사기놈들의 그그 유엔 기속 13장에 나오는 그침들 그거 만들고 빵0 0 0 0 1쏠거 100, 1 0큰 부엉이를 0 0 100, 100, 부엉이. 부엉이 큰 부엉이. 모든 시민들이 같이 쏠 거야. <웃음> 그것이 예술 작품 될 거야. 종알로 맞은 사탄주의 심벌들이 멸망하는 것이 예술 작품. <웃음> 그러면서 어? 전일국 안착과 아벨류엔 정착과 하나님 문화 문명권과 어? 전리국 헌법이 퍼져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동참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면서 아버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올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청평 아벨 유엔 정착하는 곳에 이 내용들 발전시키면서 이제는 세계방님들과 특별히 이웃들과 시민들이 차려올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고 곳이 되고, 되고 당신의 철창봉구아님의 지상천국이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적점이 되어 여기에서 모든 시민들이 더 강화되면서 더 책임감 갖고 더 세계와 나라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훈련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정성도 들이고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시민들에게 알아가 줄수없었서 이제는 사탄주의 모든 내용들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주앙권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아벨 유 정착과 모든 애국자들과 보수가 깨닫게 되면서 인류 행사에 있는 모든 시민들도 보호하고 그 단상에 올라갔던 미크로와 마크로 하나를 했던 방사, 단상을 아버지 세계 앞에서 통원 드리고 또그 내용을 통하면서 사탄주의 놈들이 거기서 실패했던 사실이 세계 앞에서 폭로하게 되고 있사옵니다. 아버지의 그신 역사로 이제는 사탄이 거짓말들이 내려가고 천일구 헌법이 세계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기독교와 형제 자, 남의 관계로서 아버지 바라시원하는 이상 세계 즉 자유와 책임 있는 세계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 되게다라 하여 주시옵기를 한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아버지께서 이곳에 저희들 지켜주셨고 또이 내용들 작은 정성들이지 지만이 내용들 도하면서 기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하올 때에 축복 중가의 3대 왕권이므로 보고 아려사옵나이다. 아주 아멘.